아띠와 소울의 기타 블루스 배추 두잔 먹고 머리가 빙도는 이 순간 배추의 봉사는 주머니고 시원한 바다 바람이 기가에 맴나아 순수한 너의 모습 에메랄드 바람필 니가 나를 유혹해 여기까지 왔나 거창아 거창아 너는 내게 뭘 줄래 너는 내게 말했네 내게 꿈을 주겠노라 예전엔 내게 없던 꿈이 생겼지 너와 함께 지내며 찾았네 외로울 땐 붙이 되주는 나의 친구 곱 이미 내 노래 <놀람> <오래> 주는 나의 <놀람> 아시 너와 함께 같이 가리 나 <놀람> <놀람> <웃음> 나의 꿈을 펼치는 골고장에서, 찬 아가, 아가, 찬 아가, 아 Sanna, conchana, 꿈을 이 d a m a n d 알아요? 어린이 여러분 네. 오늘은 무슨 날 네. 기분 좋은 날